여기가 창문이 아직 안자아서 여기는. 가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안 먹어도> <웃음> 네. 이렇서 아, 에 높게. 맛있네. 네, 맞아요. 에전날야이빨가아 안녕하세요. 할로윈 언제 근데요. 이 거를 우리가 야어나는 넘어간 게 밖에 없어 아니 l t i m 들어원 gasm n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 네, 그거랑 네. 17,200원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있어서 한번 뜯어보려고 이거 잠옷 원피스인데 진짜 한 2주 3주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입고 지연돼서 배송이 되게 늦게 왔어요 되게 얇아가지고 이제 잘때 조금 덥더라고요. 그래서 편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쿠팡으로 시킨 거예요. 요런 귀여운 스펀지 수세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이거는 이렇게 세개가 들어있습니다 텀블러에요 짠 스타벅스 콜드 텀블러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인데 예전부터 갖고 싶긴 했거든요 잘 쓰겠습니다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보자마자 바로 골랐던 카드. 이렇게 세 개를 샀고. 진짜 빵같아요 귀여워